헤이 카카오 나너안 불렀어 꺼잘못끊었어 헤이 카카오 음악 꺼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제가 늘 1년에 한 번씩 가죽 옷이랑 가방을 제가 쓰다가 이제 오래된 영양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가죽 옷을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묻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가죽 옷에 그것도 닦고 이제 가방도 닦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보관이 잘돼 있어서 내년에 들을 때도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늘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면, 면에다가 묻혀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겨울 옷은 이렇게 가죽 옷은 이렇게 화장품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닦으면 잘 닦여요.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는답니다. 아,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카라나 이렇게 이런 목 부분에 화장품을 많이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닦아서 깨끗이 보관해 두면 내년에도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그 아까 묻은 화장품도 이렇게 싹다 지워져요 깨끗이 오래된 영양크림은 얼굴에 바르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에다가 요거 이제 가죽옷 같은 데다가 이거로 깨끗이 닦아서 제가 보관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런 거는 겨울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가방 겨울에 드릴 때 이렇게 제가 닦아서 하면 눈도 나고 엄청 좋아요 아직또왜 저러니까 아까 안 불렀는데 헤이 카카오, 나도안 불렀어. 꺼! 어? 잘 못들었어. 헤이 카카오, 음악 꺼! 제가 이것도 지금 30년 넘게 들은 건데요. 아직, 아직 들을만해요. <웃음> 이렇게 항상 매년 이렇게 제가 닦아서 보관을 하니까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오래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면은 정말 모든 이렇게 부직포 같은 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뭐곰팡이 같은 것도 안 피고 습하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바람도 잘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남은 영양크림 오래된 걸로 제가 이렇게 가죽 제품을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봤어요. 제가 늘 보관하는 법을 한번 찍어봤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